안녕하십니까 5월 30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처선물 투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뉴욕증시 해산대지수는 물가지수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모두 상승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공포에 따른 금리 인상 우려로 인해 지수는 지속적으로 바닥을 테스트 했었는데요. 연준이 주로 청구하는 근원 개인 소비지출의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금리 인상 빅스텝에 대한 투자들의 불안 심리도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지속되고 있는 테슬라, 애플 등 기술주들의 저가 매스에 또한 지수 반등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이네요. 유가는 미국 휴일을 앞두고 수요 증가 모멘텀이 작용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의 이틀 연속 반등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일각에서는 반등 흐름의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만 6월 3일 발표하는 미국 고용보고서에 대한 내용, 내용에 따라 연준의 긴축 노선도 수정이 불가피할 수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안도감에 따른 반등 난리도 가능해 보이네요. 물론 단기적인 반등에 그칠 수 있으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공격적인 긴축 강도가 주춤할 가능성이 엿보이니 안심되긴 하네요.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님들께서는 HTS 화인번호4 0 1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47%, 매도 53%로 매수 위에서 매도 위로 전환되었네요. 원유는 매수 71%, 매도 29%로 여전히 매수 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12%, 매도 88%로 매도 위가 이어지고 있네요.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도 랠리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발표되는 민간과 정보고용통계에도 임목을 집중하시고요.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산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2,000포인트와 13,2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109달러와 114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820달러에서 186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전개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는 3월 말부터 이어진 미국 증시 하락에 대한 추세 전환 가능성을 염두하시면서 시장에 접근하신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유진 고객님들께서는 HTS 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 주요 종목에 대한 실시간 매스매도 포지션 동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계좌 개설을 먼저 하셔야겠죠? 그리고 영상 하단의 설명란에 보시면 24시간 실시간 텔레그램 뉴스 채널 링크도 있으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 방송은 투자 참고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지금까지 해설물웡충전 유진초 선물 김억수였습니다 I hope you w i n t today. Goodbye.